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릴 트릭은요 바로 두달 전에 올렸던 영상이죠 어, 조회수가 4만회나 나온 그 트릭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플러리쉬 이름은요 언털락입니다 손과 손이 이렇게 묶여있는 그런 플러리시를할때 이런 장르를 인털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 이거는 이제 아예 묶여져 있는 상태에서 분리가 되어 버리는 그런 트릭입니다 어떤 건지 바로 보여드리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드를 이런 식으로 제가 손과 손이 아예 카드사에 이 묶여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런 식으로 카드를 보여드리는 순간에 바로 분리가 되어 버리는 그런 트릭이었습니다이 무브의 핵심은 손이 연결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손이 좀 작으신 분들은 이제 뭐 카드가 조금 더 작은 사이즈로 연습하시거나 아니면은 어 이런 카드 포커 사이즈로 하되 획기 단님로 묶여 있는 기믹들을 이용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왼손이 이렇게 카드의 중간 부분을 엄지와 중지로 이렇게 잡아줍니다 자그 다음에 손을 이 상태에서 세웁니다 찰리어컷 여러분들 하실 줄 알죠 4분의 1, 5분의 1 정도만 이렇게 떨어뜨려 놔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축이 되는 부분 이죠이 부분에 엄지가 갑니다 오른손에 엄지가 오고요 위쪽에도 아, 오른손에 약지가 이렇게 와줍니다 이 상태에서는 바로 막 움직이려고 하면 잘움직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른손은 살짝 이렇게 내려옵니다 거의 카드랑 수평이 되게 내려왔죠? 그러면 카드를 밀어주면 카드가 앞으로 빠지거나 뒤로 빠지기가 쉬워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손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게 새끼손가락을 접어줍니다. 이렇게. 아니면 검지를 그냥 이렇게 뒤로 빠셔도 좋아요. 이거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오른손이 앞으로 나가 있으면 왼손에 손등 쪽으로 카드를 이렇게 한번 보여줍니다 다음 동작에 트릭이 들어갑니다 바로 엄지가 그냥 축이 돼서 그렇죠 이 상태에서 엄지가 축이 돼가지고 들어 올려줍니다 지금 이쪽 카드가 잘안 보이실 텐데 이 상태에서 요런 느낌으로 네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자 아크릴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아크릴 떨어졌고요. 밑에 있는 걸 제가 잡고 밖으로 빼냈습니다. 이렇게 자이 상태에서 위로 올리죠. 보시다시피 지금 올렸습니다. 자 지금 오른손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왼손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오른손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딱 올라왔을 때 지금 카드의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오른손이 내려왔다가 올라갈 때 왼손에 엄지랑 오른손의 엄지가 카드를 그냥 잡고 있습니다. 자, 오른손에 카드가 있다고 생각하고 만해 보겠습니다. 자, 뺐다가 보여주는 순간에 지금 손을 떼 보세요. 이런 상태가 되죠. 자, 이때 왼손의 모든 손가락이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들어올릴 때 지금 손에 가려지잖아요. 이때 이렇게 보시면은 뒤로 가는 겁니다. 앞에 있다가 뒤로 카드를 뺐다가 들어올릴 때 이렇게 그래서 그냥 여기서 이렇게 쭉 빼주시면은 두 손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버리는 이런 컨셉의 네, 트릭이었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봐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